왜를딱 때려요. 먹자마자. 아! 지금 이게 들어올 맛이 아닌데? <웃음> 맞지?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우 정말 좋아하죠. 빙수 무에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 베라 좋아해 베라? 전 베라에서 딱두개 먹습니다. 레인보우 샤베트랑 요거트. 난 초코나무 숲이랑 엄마왜이렇게추러스바 세상에 추러스바요 우와 스크럽 아니에요? 그니까 러 뺏긴 거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롯데에서 만들었고, 롯데월드에서 가면 어, 볼수 있는 맞아. 그 캐릭터 그 시그니처들이 있습니다. 야, 추러스 봐, 야, 추러스 봐. 저는 추러스를 안 좋아해요. 저 추러스 초등학교 때 먹고 충격이었어. 이렇게 맛있는 간식이 서울에 밖에 없다니. 진주에는안 팔았어, 그때는. 먹어봅시다. 그단 느낌이 나긴 한다? 아. 그리고 비주얼은 스크로바랑 똑같은데 안에 츄러스 크림같이 안 들어있어요 안에 뭔가 샤베트처럼 응. 되어 있어갖고 식감은 스크로바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카라멜 맛 느낌도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달달해요 음! 진짜 츄러스 맛 난다 왜그설탕의그 밀가루 맛이 나는 거지? 맞아. 애매하게 따라한게 아니라 그냥 츄러스를 그대로 박아놓은 그 느낌이야 응. 그, 그 츄러스 과자 있거든요? 그 맛이랑 똑같다? 맞구현을 애매하게 했으면 은 그냥 이럴 거면 추러스에다가 투게더 먹습니다. 이렇게 어, 말하려 했는데 맞구현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호에 가깝습니다. 이게 계피맛 많이 난다. 계피맛도 나고 설탕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그 빵의 그맛 그 있잖아요. 향 있잖아요. 그게 나긴 나거든요. 재현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추러스는 어떻게 먹어요? 씹어 먹죠. 따뜻하게 먹죠. <웃음> 근데 이게 차갑잖아요. 추러스는 차가우면? 차가운 추러스죠 맛이 없어요. <웃음> 굳이 따뜻한 거를 차갑게 만들었어야 했을까? 야 맨붕어 사만컬에요 얘는 불닭소스를 먹은 매운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빙그레거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불닭소스가 5% 들어있어요 와, 이쁘다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교무실에 가면 보이는 그 황금인 것들 아닌가? 주둥이를 잘라볼까요? 붕어빵 먹을 때 먼저 먹는 곳? 정거리야 우선 주둥이 아니 아이스크림에 불닭소스를 왜 넣어요? 요즘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이러한 이색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맛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잠깐 반짝 땡겨 먹으려는 마케팅 용 도로 맞는 게 아닌가. 봐봐요 아, 빨갛죠, 여러분. 응. 여기 파시 조금 있고 진짜 불닭볶음면 소스가 오. 있어요. 뭐? 음, 어. 어, 매워. 어, 소스 매워. 아! 뭐야? 뭐야? 이거 와. 불닭 이렇게 오는게 아니야. 펄 탁. 이렇게 아, 와. 어디가? 펄 탁. 불 부탁 진짜 그렇게 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맛이 차가운데 뜨거워요 우리가 왜 매운 걸 먹으면 차가운 물이 먹고 싶을까요? 뜨거워서요? 뇌에서 매운 거랑 뜨거운 거랑 구분이 잘 못해요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뜨겁다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가우면서 뜨거워요 붕어사한 코에 그 파란색 그 단맛과 부자숙색 그 매운맛이 골고루 퍼져있는데 자연스러워서 웃겨요 근데 끝맛이 약간 좀 칼칼한 게좀 남아있는 아, 느낌? 칼칼해요 아. 이거 진짜 배탈의 주범이에요 차갑고 맵고 어 더워 별론데?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래서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거는 불닭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야 조름 사냥. 졸음사냥. 조름 사냥에 민트 맛인가요 설마? 아니에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예요 여러분들. 이거 야 맛있다. 지렸다. 음. 잠깐만. 아 약간 색깔이 바로 예상되죠? 노란색. 와 아, 노란색이네. 약간 하식스 느낌인가? 카페인 같은 거 들어있는 건가?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녹아먹어요? 아우 병신이라고 할랬죠. 아니요. 아, 내가 아, 이거 안좋나 봐. 나도. 아, 이거 그거잖아. 아, 그 그거 뭐지? 박카스박카스인가박카스 얼리마. 바카스 박카스 박카스 박카스 얼리마. 박카스 박카스 얼리마. 저는 이런 프로 입이 너무 텁텁해져요. 지금 이게 얼어 있는 비타 오0이 지금 제 손에 있거든요. 엄청 큰 녀것입니다. 이게 입 안에서도 남아 있어요. 잠이 온다. 아이스크림 도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되겠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박카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위 사냥보다 맛있냐? 그건 아니에요. 더위 사냥이 훨씬 맛있습니다. 네, 훨씬 맛있긴 한데 커피실안고 그 박카스 좋아하면 이거 추천. 근데 이제 이걸 먹고 나서가 이제 핵 포인트죠. 진짜 졸음이 깨나. 만약에 졸음 깬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엄청난.. 근데 음. 원래 시원한 거 먹으면 좀 잠이 깨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두배 효과? 그죠? 그 성분이 있나봐요 음. 제주 용암수 아이스 우리 이걸 얼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웃음> 운동 후 먹으면 좋대요 레몬 맛이라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용암수 물? 거기에 레몬이 들어가 있다? 탄산수 레몬 음. 그런 느낌의 아이스 버전이 아닐까 음 완전 내 스타일 진짜 이건 시원하다 레몬 에이드 얼린 맛이 제주 용암수 아이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뽕따 레몬 맛이에요 합격 저답격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 이거 입스로 사먹을 것 같아 탱크보의 대안으로 괜찮을 듯.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 우리가 즐겨 먹었던 아이스크림 커브로젠 아이스크림 중에 고드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기에 음. 네. 포도맛, 딸기맛, 레몬맛인데그 레몬맛이랑 비슷해요. 왜 거기에 흰색이랑 액상이랑 이렇게 씹어서 우리가 액상만 쪽 빼먹고 그 다음에 흰색 얼음 먹잖아요. 그 액상 쪽 빼고 흰색 얼음 마지 먹는 느낌? 여러분 주물러 알죠? 주물러. 주물러랑 비슷한.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맛있어요. 이거 술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어. 칵테일 만들기에 좋은 아이스크림. 대조진이한테 좀... 전달해줘요 제주 용암수 레몬맛은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긴 해요 이건 음, 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만사람들 자, 제 최애 아이스크림입니다 찰떡 아이스인데 말랑말랑 매운 치즈 떡볶이 맛이에요 네. <웃음> 치즈? 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귀여운, 네 귀여운 꼬마 아가씨들이 있죠 약간 아, 그거 같아요 홍시, 홍시 먼저, 어? 잠깐만 아, 이게 치즈 때문에 이게 원래 찰떡 아이스는딱 꽂으면 딱들어가 가지고 딱 빼서 딱 먹거든요? 근데 이건 아, 되게 폭신폭신해요 그 그러니까 안에 치즈의 느낌이 좀 살아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까요? 어! 얘를 <웃음> 딱 때려요. 먹자 맞아. 아 지금 이게 들어올 맛이 아닌데? <웃음> 맞지? 어! 갈수록 맛이 이상해! 아, 잠깐만! 아까 그보다 이게 더 매워! 이 떡이 제일 찰 매운데 안 해도 매운 건가? 잠깐만 제가 아 여기 안에 되게 이렇게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나오면 이렇게 톡톡 터지는 이런 작은 알갱이가 매운 맛을 내줘요 아까 그 불닭보다 매워요 내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단연 최악이라고 볼수 있어요 민트초코보다 더 진짜 기분 나빠 어, 너 기분 나쁜 맛긴하봐 진짜 기분이 나빠요 음침해요 맛이 느끼하고 맵고 차갑고 화장실 가기 딱 좋은 맛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보여? <웃음> 맛이, 맛이 너무 없어요 <웃음> 경악했습니다 한 입에 넣은 거 후회했어요 너 이거 너무 철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아이스크림 치즈맛이 굉장히 강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좀 매운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찰떡도 조금 맵게 만들고 안에 이 알갱이를 더 맵게 만든 감이 있는데 내가 느끼기엔 이 매운 알갱이가 없었으면 딱 적당하게 맛있게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자꾸 알갱이들이 너무 매워서 치즈의 맛을 방해하다 보니까 제 취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맛이 마지막에 몽수하긴 나고요 떡볶이의 그 약간 매운 거 처음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차갑고 아이스크림을 녹으니까 맛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딱 퍼져요. 분명 차가운 맛이 아닌데 차가워. 찰떡 알 수는 그냥 찰떡 알수 드세요. 이거 만드신 분 보너스로 이거 한 박스 드려야 된다생각합니다 아, 매운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전 이거 진짜 여러분들 비추드려요 이거 조금 있으면 사라지 마시고요. 이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물을 얼려 두세요. 솔직히 아이스크림 자체가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죠?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하는 건데 음. 오늘 나온 제품들은 그런 음. 시원함이 좀 덜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도 초정 탄산수 레몬 그거 맛있었어요 2등은 도름사냥 그거는 괜찮다 생각해요 붕어사망코도 그렇고 찰떡아이스도 그렇고 다들 원조격 되는 그게 너무 잘 팔렸어요 도전은 박수를 치고, 쳐주고 싶으나 약간은 조금 보완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아이스크림은 그냥 본연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 먹는 거지 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고 이거 사는 기배 찰떡아이스를 한개더 사니까 그런 바이럴 하려고 만든 거 같아요. 근데 팀 상. 한 번이라도 입 위에 부서스에 오르면 그 본래 오르실 제품도 어쨌든 딸래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 맛 표현하기 대 대성공. 어 군대. <웃음> 가위바위보기. 아장난이야 <웃음>